안녕하세요. 케군입니다 연인 사이로 발전되기 위해서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여자에게 대시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인 내가 남자에게 먼저 대시하는 건 조금 자존심 상하는 일은 아닌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가끔 내 주변에는 요 거침없이 남자에게 대시해서 좋은 만남을 이어가는 그런 여성분들을 보면 좀 고민이 되기도 한단 말이죠. 오늘은 자존감 높은 여자들이 대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남자든 여자든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는 이성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은 마음은 동일할 거예요. 남자들이라고 해서 여자에게 대시할 때 마음조리는 그런 기분이 안 드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내가 어떤 상대를 그냥 장난 삼아 그냥 심심풀이로 만나보려는 그런 마음으로 대시를 한다면 그런 가슴조림은 분명 줄어들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을 정말 간절히 원하고 이 사람에게 꼭내 마음을 제대로 어필해서 좋은 관계로 유지하고 싶다면 그 대시하는 순간은 요 더더욱 떨리고 긴장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 높은 여자분들이 남자에게 대시해서 툭툭 자신의 마음을 던져놓고 남자와 사귀게 되는 그런 광경들을 볼때 상대를 쉽게 생각하니까 그런 부담도 없이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존감이 높은 여성분들도 분명 리스크를 가지고는 있어요. 이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고백하는 일보다는 요 고백받는 것에 더 익숙할 거고요. 거제를 당했을 때 타격을 입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상실감도 커지겠죠 그렇게 자존감이 높은 여성분들도 분명 리스크는 존재한다고요 근데 결국 그분들은 요 단순히 자존감이 강한 게 아니고요 자기애가 강한 거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존감이 높다는 라건요 그만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에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 마음이 큰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들어는 어떤 남자가 발견됐다면 내 마음이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그런 대시하는 시도를 한다고 할수 있겠죠. 근데 사실 자존감이 좀 낮은 여성분들이라고 왜 이런 마음이 없겠어요? 또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상대에게 거절당했을 때 자존감이 높은 여성분들보다도 타격이 더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든 대시를 할 때만큼은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두 사람의 차이점은요 대시를 할때 노하우 차이라기 보다는요 오히려 상대에게 거절을 당했을 때 노하우 차이가 이두 사람의 진짜 차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잘 됐으면 좋겠고요 간절한 건 똑같고요 차이면 리스크가 있는 것도 분명히 똑같다고요 그런데 차이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의 마음가짐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요 상대방에게 거절당하고 나서 아파하고 괴로워하실 거예요 그러면서도 상대방을 더 그리워하고 연연하게 되죠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분들은 요 아파하지도 않고요 창피해하지도 않아요 그냥 좀 아쉬울 따름이죠 그리고 상대가 나를 거절했다 하더라도 요그 상대에게 거침없이 아무렇지 않게 다가서거든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어색하지 않게 상대를 대한다고요. 그에 비해서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요 거절을 당하면 상대에게 내 존재를 자꾸 감추려고 노력하시죠. 이렇게 거절이 된 뒤에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에 대시를 할 때도요. 자존감이 높은 여성분들은 상대가 나를 거절할 수도 있다는 라 생각은 아예 안 하고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허락을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고 싶다라고 요구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죠. 근데 자존감이 좀 낮은 분들은요. 내 마음을 좀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하는 허락을 구하는 마인드로 다가선다는 거죠. 자존감이 높은 분들은 요 상대가 내 의사를 거절했을 때난 상대에게 분명히 기회를 줬는데 그 녀석이 그 기회를 날려버린 거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상대를 좀 불쌍하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게 진짜든 아니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위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자기가 차였다고 자기 스스로를 불쌍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자존감이 높은 분들은 요 상대가 나를 거절한다 하더라도 요 지금은 네가 나를 밀어내고 있는 거지만 네가 내 진짜 매력을 알면 그렇게 못할 텐데 라는 근자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대시를 한단 말이죠 만약에 또 그렇게 대시를 했는데 그때도 상대방이 나를 거절한다면 내가 얘가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었나 보구나 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두 번째 대시를 했을 때 상대방이 또 나를 밀어내면요 상대의 눈에는 내가 정말 별로인 여자처럼 보이나 보네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들이미는 게 나를 자꾸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라 라는 결론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내가 들이밀고 싶어도 더 이상 들이밀어는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자가 남자에게 대시를 했는데요. 남자가 나는 지금 경제적으로 여유도 없고 공부도 해야 되는 상태다 보니까 연애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여자를 밀어냈어요. 이때 자존감이 낮은 여성분들은요. 나라는 사람이 별로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말을 돌려서 나를 밀어내는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아 돈이 별로 없구나 그래서 연애를 할 준비가 아직 안 됐구나 나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래서 너도 마음속으로 안타까운가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으니까 그 다음번에 다시 대시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음번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줘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 녀석이 나를 좋아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렇단 말이지 그러고 보니 또한편으론 기특한데 이런 막무가내 식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남자에게 대시를 할때 자존감이 높은 여자든 자존감이 낮은 여자든 내용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의 차이점은 요 상대방이 나에게 너 재수 없으니까 꺼졌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거절 의사를 밝혀 왔을 때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멘탈의 차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미 그런 멘탈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대시를 할 때도 내 목소리와 눈빛, 행동 등에서 당당함의 차이가 조금씩 생기겠죠. 그리고 이렇게 만무가의 식으로 남자에게 대시하는 여자들을 보면요 분명 남자들도 약간의 호기심을 갖는 건 사실이거든요 처음엔 남자 마음속에 진짜 이 여자 별로라서 거절을 했는데 계속 주구장창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요구하는 이 여자를 보면서 단단한 멘탈에 관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자꾸 희한하게 마음이 끌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여자들은 요 특별한 어떤 대시 방법이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자존감이 낮은 여성분들이 아주 치밀하고 섬세한 노력을 한다고 할수 있겠죠 근데 결과는 요 오히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좋을 것 같잖아요 그 차이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